꿈도요. 여러분이 명상이 깊어지시면서 좀 깨어서 주무시면요. 주무시다가 알람 좀 맞춰놓고 깼다가 다시 주무셔 보세요. 다시 주무실 때 몰라라도 더 하면서 주무셔 보세요. 왜냐. 일상을 오늘 하루를 사신 분들은 머릿속이 복잡해요. 그래서 잠을 자면은 이제 한번 잠을 자면 한번 여러분이 리셋돼요. 깊은 멸진정에 들어갔다 나온 상태가 돼요. 그래서 한번 주무셨다 깬 뒤에 그럼 영혼이 맑아져 있어요. 리셋돼 있어요. 그때 깨어있으면 효과가 좋습니다. 그때 몰라나 이 호흡관찰이나 이나무아미타불 이런 만트라 하나를 염하면서 침대에 누워계시면서 잠이 드시면요. 자각몽으로 잘 들어갑니다. 즉 꿈속에서 깨어있어요. 그럼 꿈이 꿈인 줄 알고 깨어있어요. 자기가. 이런 상태 아니면 명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각몽으로도 잘들어가 그럴 때 지, 실험해보세요. 꿈속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듯이 들어갑니다, 원래. 우리가 무의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지 저는 이제 명상하다 보면요 2005년도 같은데 거기 오피스텔 얻어서 우리가 학당 운영할 때 벽에 기대서 제가 이렇게 잔적인 있는데 자다가 명상을 하다가 정신을, 정신은 붙잡고 있는데 몸은 이제 잠들더라고요. 코 골면서 잡니다, 몸은. 정신은 잠안잘수 있어요. 명상하다 보면 이제 그런 짓들은 쉬워요. 몸은 잠들어갔는데 정신을 한번 붙잡고 있어봤더니 보통은 이렇게 명상만 유지하다 나오기가 쉬운데 명상만 하다 나올 수 있어요. 몸도 없는 멸진정이 그때 수월하게 들어갑니다. 멸진정에.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 참나만 빛나게 해놓고 쭉 있어요. 그러면 밤새 있어도 딱깰때 자기가 잠잤다 깬 흔적이 없어요. 의식이 한 번도 안 끊어지고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자각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러고 있다가 꿈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요. 눈앞에 화면이요, 평면처럼 꿈이 나와요. 꿈 화면이 나옵니다. 그런데 내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요.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. 쭉 들어가면, 갑자기 내가 그 안에 들어간 순간, 새 우주에 딱 VR처럼 새 우주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제, 그 안에서 이제 제가 그 기억에 뭐 이제 길 찾아 다니고 이런.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듯이 들어가가지고 꿈속에서 돌아다니고. 꿈인 줄 알고. 그러다 자각몽은요. 여러분 정신이 깨어, 있, 깨어 있는 동안 유지돼요. 깨어 있음이 흐려지면 어떻게? 의식이 다운되면 그대로 꿈으로 흘러가요. 그러니까 여러분 자각몽으로 들어갔다가도 꿈인 줄 알고 돌아다니다가도 힘이 딸리면 이제 정신이 힘이 딸리거나 그 이제 그 이제 꿈으로 이어질 상황이 되면 그대로 이제 꿈으로 들어가버립니다. 그럼 무의식이 강해지면서 의식보다 무의식이 강해지면서 그냥 여러분 꿈이 조정이 안 되고 이제 의식적 결정이 안 되고 그대로 끌려가 버려요. 이런 짓거리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요. 꿈도요. 놀라운 하나의 세계예요. 그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.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입니다. 그것도 꿈도 활용하는 거예요. 우리가 복공을 연구할 때. 일체가 지금 참나 작용이고 내 마음에서 생각, 감정, 오감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다는 거를 쉽게 안 하다는 분도 꿈에서 자각몽을 꾸시면요. 그꿈 자체를 내 의식이 지탱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. 내 의식이 흐려지면 이 세계가 붕괴됩니다. 꿈이 붕괴돼요. 내 의식으로 지탱하고 있어요. 내가 의식을 선명하게 갖고 있으면 자각몽 상태에서 보면 꿈이 화소가 높아져요. 선명해져요. 내 의식이 흐려지면, 기력이 딸리면 화소가 흐려집니다. 그러면서 그래픽이 깨져요. 꿈 그래픽이 깨져요. 내가 이 우주를 깨워서 지탱하면서 경험하는 체험들을 자각몽 상태에서 해볼 수도 있어요. 자각몽을 욕망 성취의 장으로 쓰는 분들 있더라고요. 꿈속에서 뭐못 그 사게 본 사람 불러내서 사겨보고, 그러니까 어디든 인간의 탐진치는 다 그렇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깨어서 돌을 닦는데도 자각몽이 참좀 법공을 체험이 실감 나게 돼요. 내가 다 느껴져요. 내가 이 꿈을 내 정신으로 지탱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런 기분 안 드시죠? 그러니까 이게 수월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세계는 완전히 객관적인 세계 같은 거예요. 근데 참나 입장에 돼서 참나 상태 이 세계를 보시면 참나 입장에서 보면 내내 내내 마음의 세계에서 지금 이 우주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시공 안에 구성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굴러가고 있다는 게 참나 상태에서 보면 보이세요.